안녕하십니까 IT 전문강사 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익스포트 오늘은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모스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와 기존의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조건부 서식을 생성하십시오.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십시오. 자, 이런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조,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란 자,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어, 그 조건에, 내가 주고자 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만 채우기 색상을 입힌다든지, 글자의 색상을 바꾼다든지, 그 조건에 만족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하는 의미로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엑셀 기본 홈탭 화면에 중간정도 보시면 스타일 그룹이 있고요. 스타일 그룹 왼쪽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 강조 규칙. 뭐, 뭐 10보다 크다 10보다 작다 10과 같다 특정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등등의 규칙을 주게 되면 이 규칙에 만족하는 셀에만 네, 조건부 서식을 주겠다는 거고요 상위 하위 규칙도 있습니다 뭐 상위 1 10%, 하위 10% 등등의 규칙이 존재하고 있고요 데이터 막대,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단색 채우기 형태의 데이터 막대 자, 그리고 색조로 특정 셀을 표시할 수도 있게 되고요 아이콘을 통해서도 화살표라든지 깃발 모양이라든지 뭐 원형 기호라든지 자, 이러한 도형을 이용해서 아이콘을 통해서도 특정 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서식을 적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에서 셀 강조 규칙, 하,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자 이거 이외에 특정 규칙을 주고자 할 때는 새 규칙을 클릭해서 규칙을 주고자 하는 수식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규칙 지우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지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 관리는 현재 시트 든 현재 워크시트 또는 통합문서에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관리하는 대화상자 영역입니다. 규칙 관리에서도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편집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에는 셀값이 변경되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된 서식이 해제가 되고요. 반대로 셀값이 지정 조건에 부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 서식에 다시 적용이 된다라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와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세를 절대참조 또는 혼합참조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을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지 않게 되면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행에 해당하는 숫자 앞에 자 달러표시죠. 자 절대참조의 경우에는 달러표시를 붙이죠. 혼합참조에는 열이든 행이든 둘 중에 한 곳에 자, 이 달러표시가 붙는 것을 우리는 혼합참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표시를 추가 또는 삭제해야지만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셀을 참조하는 유형에는 세가지 참조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참조와 절대참조와 혼합참조가 있습니다. 상대참조는 상대적으로 셀의 주소가 변하는 거죠. 자얘 보시면 A열 1 4행을 참조하겠다. 열과 행에는 달러 표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셀의 주소가 변하는 참조 방식을 상대참조 라고 이야기 했었고 절대참조는 셀의 주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참조는 열과 행에 a열 13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은 것처럼 열과 행에 모두 달러 표시가 붙어야지만 절대참조가 됩니다 혼합참조는 상대참조와 절대참조가 혼합된 것을 혼합참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열과 행 중에 하나만 고정시키는 것을 혼합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제 1번부터 예제 5번까지 준비했고요. 예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시험 성적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고 예제 5번은 교육과정 워크시트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 문제가 우리 실제 모스 시험에서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뭐 단어나 조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제를 풀줄 안다라고 하면 무스 익스펄트에서 출제되고 있는 조건부 서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소화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단에 시험성적 워크시트와 교육과정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 1번부터 예제 4번까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성적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모스 2016 엑셀 이스포트 모스 자격증 시험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기출문제 다섯 개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예제 문제 4개와 교육과정 워크시트에 가시게 되면 예제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기출문제를 제가 예제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러면 예제 1번부터 4번까지가 현재 시험 성적 워크시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 셀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 모스 시험에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 우리가 힌트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죠. 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끝에 조건부 서식 규칙을 적용하세요. 자 이런 문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는 특정 셀의 서식을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시험성적 워크시트에서 그래서 현재 시트는 시험성적 워크시트가 맞고요 b 열 5행부터 b 열 24행까지 어디예요? 자, 성명이 나와있는 셀의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 점수가 90을 초과한다. 그쵸? 자, 이 부분이 바로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에 맞는 서식에 자, 이 조건에 맞는 셀에 어디에다가? 성명에다가 RGB값 색상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적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고 자, 조건은 평균 점수가 90을 초과하는 게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셀에다가 서식을 적용해라 성명이라고 하는 즉 비열 5행부터 비열 24행 셀에 있는 이 성명 범위에다가 이 색상값을 채워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자, 비열 5행부터 비열 24행까지 셀 범위를 잡습니다. 두 번째, 자 조건을 입력해야죠. 자 조건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새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새 규칙을 클릭하시게 되면 새 서식 규칙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등장하게 되고 자, 규칙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섯 개의 자,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여섯 개 중에 자, 여섯 번째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 즉 조건부 서식에 맞는 특정 셀에다가 우리는 서식을 입힐 건데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평균 점수가 90을 초과한다고 라 했어요. 그런데 평균 점수가 김성호 학생의 평균 점수뿐만 아니라 안재현 학생까지 평균 점수가 90을 초과하는지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성우 학생부터 HR 5행을 찍게 되면 자 김성우 학생의 평균 점수를 먼저 비교하겠죠 를자 그런데 수식인 HR 5행 앞에 달러 기호가 붙으면서 절대참조로 바뀝니다 자 절대참조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열과 행이 고정되어 있으면 김성우 학생의 평균 점수만 비교를 하겠다는 라 거잖아요 자 그런데 평균 점수는 h열에 있어요 g열도 아니고 i열도 아닙니다 그래서 h열 자 열은 고정돼도 상관이 없지만 박수영 학생은 h열 6행 차재영 학생은 h열 7행 자 열은 고정되어 있지만 행은 고정하면 안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절대참조를 혼합참조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펑션키 F4번을 누르시게 되면 절대참조가 혼합참조로 바뀌죠. 자 H열에는 달러 기호가 빠졌습니다. 자 이것은 자, 고정이 아니죠. 그리고 행, 오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기 때문에 오행을 고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h열은 고정하지만 행은 고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 펑션키를 한번더 누르시게 되면 열은 고정하되 행은 고정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열에는 달러 표시가 붙고 행에는 달러 표시가 붙지 않게끔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값이 90을 초과한다고 라 했어요 초과한다는 얘기는 90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수식이 <웃음> HR은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않는 김성우 학생의 평균 점수, 박소영 학생의 평균 점수, 차자영 학생의 평균 점수가 90을 초과하면 서식은 뭐라고 있어요? RGB값 색상값을 채워라. 자 서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서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상단 탭에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 채우기 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속에서는 색상을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기 탭을 클릭합니다. 채우기 탭을 클릭하면 배경 색상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색상 값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 색상 값을 직접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색상을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자 밑에 다른 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팔레트가 등장하게 되고 자 표준 탭으로 나와 있고요. 옆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빨강, 녹색, 파랑, 레드, 그린, 블루에서 색상 값을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강은 255가 아니라 145가 되고요. 녹색은 210, 파란색은 8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미리 보기 색상에 자, 그린색 비슷한 색상으로 색상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드는 1 4 5 그린은 210, 블루는 85. 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미래보기가 됐더니 자 이렇게 그린 계열 색상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새 소식 규칙의 미래보기 자 이렇게 바뀌겠다고 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내가 선택한 범위 B열 5행부터 B열 24행 셀 범위에 김성호, 김상준, 김효민, 이정훈 이슬기, 안재은 여섯 명의 학생 이름에만 내가 적용한 RGB 색상값으로 채우기 한 결과값이 보이게 된 거죠. 자, 이 여섯 명의 학생들 이름에만 색상값이 채워진 이유는 평균 점수가 김성훈은 92점, 김상준은 97점, 김효민은 91점. 자, 이정우는 97점, 이슬기는 99점, 안재은은 97점, 즉 90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명에 내가 정해준 색상값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김채린과, 김채린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90점이에요. 박진영 학생도 평균 점수가 90점입니다. 자, 이 학생들은 김채린과 박진영은 색상값으로 채워지지 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90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90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명의 학생들만 자, 이 색상값으로 채워진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제 1번이에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시험성적 워크시트에서 자, 현재 워크시트에서 필기 점수가 실기점수의 95%를 초과한다. 자, 얘가 조건이네요. 조건. 자, 필기점수가 실기점수의 9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텍스트에 굵게 서식을 적용하고 RGB 색상값을 이렇게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셀에 이 서식을 적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데이터 행에 모든 텍스트에 적용하래요 그러니까 특정 셀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험성적 워크시트에 있는 이 데이터 전체에다가 적용을 하라는 거죠 자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행 모든 텍스트에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데이터 전체를 블록 설정합니다 두번째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자 수식을 직접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고 새 규칙에 들어갑니다 자새 서식 규칙 자 여섯번째 수식을 입력해서 수식을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필기 점수가 필기 점수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쵸? 자 특정 셀을 클릭했더니 2열 우행이 절대 참조로 됐습니다 자, 절대 참조를 하면 돼요안돼요 안되죠 밑에 필기 점수는 2열에 고정해도 되지만 그 밑에 있는 행들 다 비교를 해야, 되, 해야 되기 때문에 펑션키 F4번을 클릭해서 혼합 참조로 바꿔줍니다 자이 필기 점수가 초과한다 뭐를 초과 실기 점수는 어디 있어요 자 F열에 있습니다 김성우 학생의 실기점수, F열, 5행 마찬가지로 F열은 고정해도 되지만, 행은 고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펑션키 F4번을 한 번, 두 번을 클릭하게 되면, 열은 고정되고 행은 고정하지 않는 혼합참조로 바뀌죠. 실기점수의 95%를 초과한대요. 95%는 곱하기 0.95를 하시면 되겠죠. 즉 필기점수의 95%를 초과한다. 뭐가 필기점수가. 자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 셀서식이 나타나고요. 해당 텍스트에 굵게 서식을 적용하래요. 자 그러면 텍스트니까 글꼴에 들어가시고 굵게 서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꼴 스타일의 굵게가 여기 있어요 그쵸 굵게 적용하시고 자이 텍스트의 색상이 rgb 값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예제 1번의 경우에는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 셀에 채우기 색상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채우기 탭을 클릭했지만 예제 2번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서식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굵게를 바꿨고 텍스트의 색상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이 자동이 아니라 우리가 색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자, 색상의 다른 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색상에 관련된 표준 팔레트가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RGB 색상 값으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빨강, 녹색, 파랑색 RGB 값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자 레드는 200, 그린은 210, 블루도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레이 색상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확인 클릭. 자, 자 서식을 다 주었으면 자이 화면에서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미리 보기 화면을 봤더니 채우기 색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글꼴에 관련된 글꼴은 두껍게 굵게 바꾸고 글꼴의 색상이 그레이 계열 색상으로 바뀌는 거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차재형, 김상준, 이정미, 이경아 2주창2준용자 요렇게 자, 행 전체 데이터 전체 서식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선택했고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수식을 입력했고 서식을 적용한 다음에 확인을 눌렀더니 자, 요렇게 그레이 색상 계열로 서식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예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제 1번과 예제 2번의 차이점은 예제 1번은 채우기 색상을 서식으로 적용한 거고 예제 2번은 텍스트에 관련된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조건이 뭐냐 어, 어디 범위에 서식을 적용시킬 거냐 그리고 서식이 뭐냐 이세 가지를 찾아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예제 3번 풀어볼까요? 예제 3번 시험성적 워크시트에서 필기점수, 실기점수 평균이 85보다 낮은 경우 자 얘가 조건이 되겠네요. 필기점수, 실기점수 평균이 자 필기와 실기점수를 더해서 자 과목이 두개니까 2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그 평균값이 85보다 낮은 경우에 비열 5행부터 비열 24행셀 영역에 12.5%라고 하는 회색 패턴 스타일의 이 영역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쵸? 이 영역에다 적용하고 서식은 뭐예요? 자이 색상으로 채워라 라고 되어있는 거죠. 시험성적 워크시트에서 필기점수 실기점수 평균이 85보다 낮은 경우 비열 5행부터 비열 24행 셀 영역을 12.5% 회색 패턴 스타일의 자주색 패턴 색상으로 채우십시오. 자, 채우기네요. 채우기. 자 그러면 먼저 범위를 선택합니다. 비열 5행부터 비열 24행 셀까지 범위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수식을 입력합니다. 새 규칙. 자,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 평균이래요.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뭐였죠? 예, 에버러지입니다. 에버러지. 범위는 뭐예요? 필기 점수와 실기. 자, 필기와 실기 점수가 요렇게 있어요. 맞죠? 자, 김성우의 필기 점수 2열 5행. 김성우 학생의 실기점수 fl5행 2열 5행부터 fl5행까지 평균값을 구해라. 자, 그런데 범위를 선택했더니 자, 열과 행의 달러 표시가 붙는 절대참조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는 김성우 학생의 평균점수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 맨 밑에 있는 안채현 학생까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대참조를 하면 안되겠죠. 자, f4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혼합참조로 바꿔줍니다. 자 열, 이열 필기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열과 실기점수가 들어가 있는 셀 F열은 고정시키되 행은 고정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F4 펑션키를 두번 클릭해서 혼합 참조로 바꿔주었습니다 자이 평균값이 85보다 낮은 경우 얘가 조건식이에요 자 김성우 학생의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더한 평균 점수 에버러지가 85보다 낮은 경우. 자 조건을 입력했고요. 자 서식에 들어갑니다. 클릭. 자 그랬더니 자 서식은 뭐예요? 12.5% 회색 패턴 스타일의 자주색 패턴 색상을 채워라. 채워라. 자 채우기 탭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색상을 정하는 곳이 있고요 오른쪽에 무늬 색, 그리고 무늬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무늬 색 자동으로 되어있죠? 들어가볼까요? 자, 테마 색과 표준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패턴, 무늬 스타일 한번 들어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 무늬 색. 들어가시게 되면 12.5% 회색 패턴. 자, 이 패턴은 스타일이고요. 자주색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색은 어디 있습니까? 자, 얘가 자주색이잖아. 자, 자주색 자주색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자주색을 선택하시고요. 자, 무늬 스타일은 뭐예요? 75% 회색도 아니고 50% 회색도 아니고 25% 네번째가 12.5% 회색이라고 되어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색상과 무늬 스타일을 지정을 해줬더니 자, 보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자 미리 보기에 자 이런 자 스타일 패턴이 적용된 거 확인이 됐고요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 차재형 장정미 백미의 이주창 자이 학생들의 이름에는 스타일 채워지기는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이 채워지는 조건부 서식이 뭐였습니까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더한 더하고 2로 나누게 되면 평균값이 구해지고 이 평균값이 85보다 낮은 경우 이 조건에 만족하는 특정 셀자이 패턴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예제 3번 문제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자 문제풀이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시험 성적 워크시트에서 평균 점수가 90 이상일 경우 자 얘가 조건이에요 평균 점수가 90 이상일 경우 녹색 깃발을 표시하고 70 이상이거나 90 미만일 경우에는 노란색 깃발을 표시하고 7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빨간색 깃발을 표시해라 어 얘가 조건이네 조건 이좀 기네요 조건이 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게 녹색깃발이 있고요 노란색깃발이 있고 빨간색깃발이 있습니다 자, 이 깃발을 채워지는 조건은 90 이상일 때는 녹색깃발 70에서 90 미만일 경우에는 노란색깃발 70 미만일 경우에는 빨간색깃발을 표시하래요 자, 이 조건식은 조건부 서식 규칙을 H열에 적용하십시오 H 열은 어디에요? 이 평균 점수입니다. 92점부터 97점까지가 있는데 이 평균 점수가 90보다 크면 녹색 깃발을 표시하고요, 70 이상이거나 90보다 작으면 노란색 깃발을 표시하고요, 70보다 작으면 빨간색 깃발을 표시하십시오. 그 값을 평균 점수 이 영역에다가 적용하십시오. 해당 서식은 H열에 있는 기존 행이나새 행에 적용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범위를 선택합니다 범위 선택했고요 자 녹색깃발, 노란색깃발, 빨간색깃발 어디에 있을까요?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이 있고요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자, 색조로 표시해주는 그리고 그 밑에 아이콘 집합이 있고요. 아이콘 집합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표시기에 녹색 깃발, 노란색 깃발 네, 그리고 빨간색 깃발이 표시되어 있는 3색 플래그가 있어요. 자, 확인되셨나요? 이 깃발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3색 플래그를 선택해줍니다. 자 선택해 줬는데 우리는 깃발을 플래그로 선택만 한 거지 조건을 명시해 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삼색 플래그를 선택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규칙 관리에 규칙 관리에 자 지금 규칙이 네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제 1번부터 예제 4번까지 4개의 조건부 서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 일,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에 적용된 수식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4번은 우리가 선택한 아이콘 집합,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녹색 깃발, 노란색 깃발, 빨간색 깃발 있고 적용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자, 조건을 입력해,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콘 집합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규칙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자, 규칙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 자 그렇게 되면 자, 서식 규칙 편집의 밑에 보시면 자, 서식 스타일, 아이콘 집합, 아이콘 스타일은 삼색 플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이콘에 관련된 좀더 정확한 값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자, 녹색 깃발은 값으로 되어 있고 값이 6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렇죠그 종류는 백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조건이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였어요 숫자였고 이 녹색 깃발은 무엇보다 크다? 90보다 큰 값이었습니다 자, 녹색 깃발은 숫자 형태의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녹색 깃발로 표시하고 자, 노란색 깃발은 자,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주시고요. 노란색 깃발은 70보다 크거나 같고 자, 녹색 깃발이 90이었기 때문에 9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 깃발은 70보다 작은 값이에요. 자, 다시 자,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자, 녹색 깃발은 자 현재 우리가 선택한 범위 H열에 있는 92점부터 97점까지의 이 점수가 90보다 크면 녹색 깃발로 표시하고요. 노란색 깃발은 70보다 크거나, 같,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90보다 작을 때 노랏, 노란색 깃발로 표시하시고 70보다 작으면 빨간색 깃발로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규칙을 편집했고요.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조건부 소식의 규칙 관리에 들어가시고요. 아이콘 집합의 규칙 편집 90보다 크면 녹색 깃발 70보다 크거나 90보다 작으면 노란색 깃발 그리고 70보다 작으면 빨간색 깃발 확인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값이 적용됐어요 자 90보다 크면 녹색 깃발 그쵸 9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90도 포함이 됩니다 자 70보다 크거나 90보다 작으면 노란색 깃발 그쵸 적용됐죠 그리고 70보다 작으면 무슨 깃발? 빨간색 깃발. 42점. 70보다 작기 때문에 한, 구, 한 셀에만 빨간색 깃발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이용해서도 조건부 서식에 특정 셀의 값을 표시할 수 있다. 그 예제가 바로 네 번째 예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교육과정 워크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워크시트에 이동하면 예제 5번 교육과정 시트의 모든 조건부 서식을 제거하십시오. 자 현재 교육과정 워크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을 모두 제거하래요. 자 그러면 현재 교육과정 워크시트에 어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홈탭 스타일그룹의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교육과정 워크시트에자 현재 워크시티에 적용되어 있는 조건부 서식이 하나 둘 세개가 선택된 적용되어 있는거죠 자이 조건부 서식을 뭐해라? 다 제거해라 그래서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규칙 삭제 클릭, 다시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고 규칙 삭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고 규칙 삭제. 그러면 모든 서식이 삭제가 된 거고 적용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교육과정 워크시트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조건부 서식을 제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제 5번과 같은 문제가 모스시험에 출제가 되면 너무 간단한 거죠. 자, 5초, 10초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앞에 예제 1번부터 예제 4번까지 자, 조건이 좀 복잡하고 수식을 입력해야 되고 자, 그리고 서식을 우리가 찾아서 입력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제 5번, 예제 5번처럼 정말 간단한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건부서식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 힌트를 빨리 찾아서 조건이 뭐고 그 조건에 맞는 서식을 어디에 적용할 건지 적용해야 되는 범위가 어딘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셀에 조건에 맞는 셀에 어떤 서식을 적용시킬 건지 자그 내용을 문제 속에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 문제라는 겁니다자 모스 시험에 조건부 서식 문제는 하나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두 개, 세개그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만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세, 네 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합격률을 더 높이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여러분들 단복학습 해보시고요. 꼭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